어, 용미사두? 아, 아. 사두용미인가? 어쨌든 용미삼두 삼두? 삼두? <웃음> 이두 <웃음> 너는? 비두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떻게 시작해? 우리 앉아 있어 벌써 있지? 재밌어 야, 어떡하지? 이게 셋은 또 처음이야 그니까 저희 맞아. 3명은 처음이다. 응. 서있으니까 어색해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는 서있는 스탠딩은 아닌 것 같아, 그죠? 형안요번안 서요? 저희 e p 예요 e 피피 오늘 뭐 하나요? 뭐 하나요? 빨리 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 왜 모였는지를. 오, 대박 가까워. 싸임 싸임. <웃음> 어 진짜 맞네 <웃음> 그걸 또검사하시면일년번호가다 아, 달라 아그 5만원의 행복 이런건 세뱃돈 예전에 그 만원의 행복처럼 아그 봉투에다 딱 만원만 딱 넣어줘가지고 근데 우리는 아 오늘 15만원의 행복이에요 그니까 15만원 15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웃음> 아 <웃음> 어, 벌써 지금 텐션이 올라갔네요 네. 하시죠! 네! 별로 뭐해요? 오늘의 네. 콘텐츠 오늘 남자들 3명만 모였잖아요? 네. 15만 원으로 뭐 할까? 남녀의 놀때 차이! 아 이걸로? 네. 아 이걸로 놀으라고! 음 네! 아 그래서 하고 싶은 거다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따라가요? 네! 어떻게 뭐 놀아? 아, 야. 뭐라고 <웃음> 놀려고 야, 잠깐. 자, 일단 제가 쌓야됩니다 어우, 나 이게 내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쓰겠는데? 적금 넣을래. 잠깐 오만 적금 만그 끝내요. 아, <웃음> 은행 은행 문 닫았다. 아, <웃음> 이 네, 닫았죠. 저 아. 무슨 고민하고 있어 지금. 양주를 <웃음> 먹을지 소주를 먹을지. 네. 네. 뭐에 마실지. 아, 뭐마시지 아이고. 뭐 마시지? <웃음> 뭐 하나씩 하고 싶은 거 얘기해서 하나씩 다 하자 알차게 구성을 아, 아, 아. 어, 채워봅시다 음. 난 제일 급한 거 커피 커피? 아 커피 오, 오케이 정신 좀 음. 차리고 어. 맛있는 걸 조금 먹고아 아트박스 가서 쇼핑하기아나그 롭스 가서 좀 화장품 구경해서 어, 좋아 롭스도 어. 있어 음. 여자들의 코스 맛있는 밥 먹고 카페 가서 사진 찍고 음. 마무리로는 아트박스랑 롭스 쇼핑으로 오케이 오 끝내봅시다 근데 아까 제가 오면서 딱 봤거든요 촬영 오면서 봤는데 약간 양꼬치집이 있더라고. 어? 나 양꼬치 집이더라 고나 양꼬치 한편 나도 아, 양코치 정도는... 뭘소맥이야 소주야? 맥주야? 그 맥주에 꼬량주 이렇게 섞어 먹는 거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왜, 왜 꼬량주야? 아 그건 꼬량주 아니야? 왜 꼬량주야? 제가 원래 꼬 발음을 좋아해요 아, 왜 꼬를 좋아하지? 꼬 좋아... <웃음> 아니면 지금 네명까지 밖에 못 모이니까 가위바위보 3명 진 사람 빠지고 이대로 헌팅 갑시다 아 <웃음> 그렇게 해서 4명을 맞추겠다 와,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마 그 생각도 했어 설까아 와... <웃음> 어차피 마태도 빠진 마당에 그래? 안 내부진 근데... 거가이바위보너빠지고마빠 <웃음> <웃음> <웃음> 녹차 <웃음> 찐했네? 어, 저도 사냥은 좋아해요. 하나, 오케이, 고 가. 어 야야 야야야야야야 아, 우리 담배를 안피가 좋다. 아, 그러네. 아, 셋다안 응. 아, 피네. 아주 아, 술을 응. 담배만큼 하셔서. <웃음> 술 먹으러 갑시다, 빨리. 오른쪽 에 왼쪽. 왼쪽에 양꼬치집이 있었어요. 어, 잠깐. 바로 가? 그러면 양꼬치집에 있는 꼬바로 어, 가? 바로 가. 뭐바로 어, 저는 저 둘이 너무 좋아요. 카메라를 좀 데려가야죠. <웃음> 원래 일단 뭐 먼저 가면... 너 당구 쳐? 아니 당구 한번씩이 하시면 돼요 아! 아! 아! 아! 아 짧은 거 없나? 짧은 거 있긴 해요! 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런 거에요! 저런 거에요! 접종 완료자입니다 자, 우리 빠르게 먹어야 되니까 소갈비살 쌤두개랑요 누룽기탕 하나랑 후식 된장찌개 이거 공깃밥 하나요 술안 드시죠? 네! 골라 2개? 골라 2개 감사합니다! 이거 천천히 해 우리 무슨 술먹나다이지 이모, 저희 양꼬치 세개랑 침탕을 두병 주세요 그러면 39,000원에다가 12,000원, 응. 한 5만 1천 원이에요 5만 천원에한3 나가야 되나?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소아로? 이왕 쓴 김에? 먹으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자 양포치. 아 빨리 굽자, 일단 빨리 굽자. 응, 아니, 좋은 생각이 하나 났어요. 뭐야? 근데. 이걸로 정원이 형을 찌르고 그둘에 서서 와. 잠깐만. 그걸로 내가 찌른다고? 네. 좀 좋아해. 어떡해요? 맥주는 안 해, 때만 입고 가고. 치얼스! 햄버, 리 <웃음> <그게 직적이야. 웃음> <웃음> 와, 진짜 <웃음> 이마죠 많이, 많이, 많이 <웃음> 와. <웃음> 아, 아, 아, 어? 왜그 그래? 이거 좀만 먹으니까 약 사장님. <웃음> 저희 참이슬 한 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양꼬치를 보면은 저희가 떠올라요. 왜? 왜지? 왜지? 불타오르는 청춘 같잖아. 아, 그래? 양. 양재곱은. 오 어? 고. 고추가. 칠 사바. <웃음> 오케이 다시. 나야 내가 원래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 어. 내가 좀중 콘셉트에 꽂혔는데 어. 내 친구가 아 콘셉트는 여자랑 가야지 진정하게 누릴 수 있다 이러는 거야 어, 맞아. 처음에는 어, 처음에 수장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올라가서 화장을 쥐고 다시 놀아야 된다 <웃음> 다 <웃음> 놀려면 아, 남자친구가 빨리 그 친구들이랑 가면 은 사진 그런 거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놀고 먹어 그래서 자고 싶었는데 갑자기 연주가 생각나나. 사진 잘 찍어줄 거 네. 같은 <웃음> 거지. 내 네. 네. 네. 네. 네. 다이어리에 적어놨어. <웃음> 연주랑 호캉스. 네. 좋아. 나언 같이 가요. 그도 이제 같이 갈게. 호캉스 좋아해. 난집 앞에 있는 호텔을 그렇게 잤어. 거긴 거같기 진짜 맛있어. 그래? 청일에는특아 짱이 막 판단 말이야. 우리의 청추를 위하여. 위하여. 와 모아지고. 아. 양재콥이 말하는 비율은 뭐냐? 와... 어때? 맛있지? 맛있잖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웃음> 진짜, 진짜 맛있지? 진짜 기맛 있어! 앞으로너가 술자리 제일 좋아. 네, 오늘 뭐.. 메이트 한번 볼까요? 이게 소맥이 많으니까 제일 온면 한 개만 추가해주세요! 아, 아, 어, 어, 오케이 오,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음. 이머 아... 진짜 맛있어. 펄 뚫을 콜라 뭐라고? 벽 꿀인데, 완전 꿀도 아니고, 완전 온도 아니여가지고아 이거는, 이거 예, 살짝 꺾어 드세요. 이거는. 원샷 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원샷 하면 되요. 그러면. 아. 꺾어서? <웃음> 뭐야? <웃음> 아, 아, 아, 아! 여행사 차이에 이런 거를 이띠는한 단계밖에 안차이런서울없상한살차는모이에요이정도띠아이아요이이요이정도용아요아요이 정도는 괜찮요이이도는도아도이도는아는아이거도아이거아이아이이아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웃음> 맛있게 먹지? <웃음> 오 산적이 있네 거의? 우리 지금 7시쯤 와가지고 20분 정도 먹었거든요? 진짜요? 우리 20분에 지금 소맥 여섯 잔을 갈겼어요. <웃음> 3분에 한 잔씩. 다 먹었어 어? 네, 아, 이제. 내일이 아, 아. 오면. 아이사트 <웃음> 인사트 인사 어때요? 온면? 국물이 있어야 돼. 저희 침 따오는 거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카페로 오버스팅 진짜 소름 돋게 어. 어, 그니까. 5만 원 나왔어요. 5만 원? 5만 원? 마안나왔만 원? 5만 원? 그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3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3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서만 원? 서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마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주만 원? 5만 원? 만 원? 깐만 원? 요 카카오 97% 우리끼리 이런 시간 있으니까 친대 형은 하죠. 난 진짜 영놈아 나는 너를 알게 돼서 너무 고맙고 넌 진짜 정말 멋있는 친구야. 저이말네번정도 들은 것같아 그래? 그냥 저는 형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맞아. 응. 그럼 우리 이제 다 기도 한번할까어 근데 우리 다 지금 이거 술 앞에서 말했대? 아 그런가? 기독교라고? 혜택도끄요? 예. 택도끄 내가 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빨라 새벽인데? 나 진짜 여기 타투도 있어니다 뭔데? 이거 기도하는 회사 어 그거 똥침 아니었어? 내가 똥침인 줄 알았는데? 이거 꼭 넣어주세요 똥침 아니었나요? 와 이거 지금 기도하는 손복은 똥침? 어. 저희가 일단 롭스에 왔고요 저희에 맞게 화장품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여자도 그랬어. <웃음> 이거 예쁜데! <웃음> 어, 이거 예쁜데 <웃음> <여기도> 맞아 맞아! <웃음> 여기도 예쁜데! 저희 롯데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아주 알차게 했습니다. 어, 눈도 응. 사고, 볼도 사고, 립도 사고, 이제 쉐딩도 샀거든요. 아트박스에 가줬다! 가수다! 고! 간다! <웃음> 맞아요. 자, 집중 집중! 이런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겠대요. <웃음> 나 이거 목폴라 안 입었으면 여기 뚫려 <웃음> 박혔어. 야, 네가 흘리는 거야 이거 다 빠로. 할다. <웃음> <있다>. 어. <웃음> 아, 아, 씨, 그 짤. <웃음> 근데 미안해요. 일차로 끝내버려서. 뭐 미안해?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올 줄은. 저는 사실 이세 분이랑 우리 커플 테마 축기 이거 꿀 봤어. 재밌다 근데. 괜찮았죠? 그냥 그 강남 지하상가 가서? 어,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그냥. 그 이자만 썼어. 아, 저는 근데 또 여기서 또 흘러가는 게 또. 엄청나게 어어 올라 잠깐 잠깐 잠깐만 니 소소... <웃음> 네가 그거 말했으면 나는 그거 입고 먹었지. 일단 <웃음> 먹기 먹는 거였어. <웃음> <웃음> 오늘 같이 셋이 촬영하는데 시밀러 룩이라도 맞출까 <웃음> 아 맞출 걸 이거 하나 아 생각을 했었어. 맞아 아그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너 무슨 생각했어? 저기 써줘 <웃음> 물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7개 아, 그래서 총 지금 3 3 0 0 0원 남았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커피에 어. 디저트. 어, 디저트. 디저트까지 디저트 어, 때리는 거로 달다구리로 오케이 마무리해 살고라 가봅시다 고! 까지 왔거든요. 알차게 15만 원에 꽉 채웠거든요. 맞아. 돈을 주셨는데 알차게 응. 써야 돼. 어, 맞아요. 맞아, 오늘 오늘 우리 1은 먹고 있나요? 아유. 너무 계획적이었어. 맞아. 그러면 우리 이제 나가죠? 오. 그리고... 깔끔하게 먹었다 진짜. 아,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지금 73,000원 사용했고요. 어. 아니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 어, 나왔어 그러면? 그럼 인생 내 컷을 한. 4,000원, 000, 5,000원이거든. 아니야, 거? 인생 한 400컷? 이렇게 찍으면 될것 같은데. 아, 인생. 칩법 써서 가자. 아, 칩법. 어, 예쁘다. 근데 이거 잘 칩니다. 귀여운데? 예쁘다. 귀여워. 예뻐, 예뻐. 좋아, 됐어. 진짜 잘 꾸몄다. 예쁘다. 어. 카페 왔으니까 카인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찍어줄게요. 좋아. 뭐야? 여기서 이거 보자처이야 참.. 어? 초코칩초코 띵동 누르면 띵동? 진로 해요. 아, 무슨 줄 알아. 그래초코칩이야잘먹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 갬성 사진처럼 찍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퀸은 <웃음> 여섯 개 시키는 애들이 어딨냐고. <웃음> <웃음> 나 맞춘 식인가? 맞아 맞아. <웃음> 맛있다. 아, 다 좋아. 음. 남자들이 카페에 뭐하러 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카페에 가면은 오요천도 하고 7천원하는데도 음. 있잖아요. 그런데 는 커피가 비싸다 이보다그 아, 공간 분위기를 산다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하는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맞아. 것 같아가지고 음. 다양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아, 딱히못가가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술이 아, 어. 사실 인생 내코뿌나는 떡볶이가 그럼 여기서 맛있... 먹자 볶어쓴 범벅 하나 <웃음> <웃음> <웃음> 와... <웃음> 이거 진짜 탓하아 국물까지! <웃음> 국물에 소주 한잔이데 그러니까 눈봐 진짜 잘 먹습니다 첫장 원샷? 와... 나 유일하게 좋아하는 떡볶이가 포장마차떡볶이 맞아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네, 네. 숙취해수재가 하나에 만 원이라고? 사는 <웃음> 그냥 웬만하면 플러스 하나 조질까요? 세 개로? 아 좋아 왜냐면 우리 +1이네. 원 플러스 원이네 원 원이야 오케이 두 개만 먹자 두 개만 두 네, 개만 네. 먹자 숙취해수재 이렇게 우리 얼마나 먹었다고? 근데 숙취해수재 너무 비싸다 하나에 만 원이었어요 아 맞아 만 원이면 소주 몇 병이야? 맛시다 아, 자, 제가 먼저 그러면... 찍어드릴게요. 내가, 내가 왔어, 여기야. 우리 둘이 같이 찍어주자. 그래. 아, 쇼. 어, 내 얼굴. 왜... <웃음> 이렇게 피할 어. 거냐고. 오늘 좀 예쁜데? 앞머리 되게 잘 되는데? 어, 언니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웃음> <언니, 언니, 웃음> 너무 예뻐요. 아, 댓글 뭔가 예상가는데? 여자들 피곤하겠다. 키키, 아, <웃음> 여자들 존나 피곤해. 아, 가식적이야. 어. <웃음> <웃음> 소리 안 내고 웃어야 잘 나오는 거 알아요? 진짜로 소리 안 내고 박장대서 <웃음> 이게 미스코리아의 가시 있나? 그래도 찍으면 있잖아 소리나면서 웃는 거 같아 그리고 포즈를 다 연결해줘야 돼 능력을 한번 분위기 좀잘 담았는데? 그래 너무 아쉬운데? 저희한테 15만 원에 지원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15만 원을 네더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아껴쓰게 되는 거 같고 맞아 15만 원으로뭘 하지 했거든요? 진짜 맘 편하게 놀다 그러던데 약 5만 원이라고 하면은 아 약간 뭐하지 이랬을 텐데 오히려 세명 이사할 수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할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함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함께 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어 맞아. 나중엔더 많은 돈으로, 돈으로 <웃음> 살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15만 원컨텐츠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에. 그 전에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렇지. 15만 원 <웃음> 용돈씩은 드렸는지.. 어, 좋다 좋다. 자, 자, 새해 복 많이,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저희는 바로 회사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웃음>